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치고 하이. 안녕하세요, 사역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태국에서 온 사이코스의 헌터입니다. 우후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이코스의 분위기 메이커 진식입니다. 분위기 메이커. 네, 안녕하세요. 사이코스의 메인 보컬 현웅입니다. 현우 씨, 안녕하세요. 아주유명한레퍼 사이커스 수민입니다 수민씨 네 안녕하세요 사이커스 리더 민재입니다 민재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에서 카리스마를 받고 싶은 귀염둥이 유준입니다 유준 안녕하세요 사이커스의 메인드스 준민입니다 준민이 안녕하세요. 사이커스의 래퍼이자 막내인 예찬입니다. 예찬 씨. 안녕하세요. 사이 o 스의 포커페이스 담당 정훈입니다. 정훈 정은 씨였고요. 안녕하세요. 사이 h 스에서 긍정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세 p 입니다세 세윤 a 씨까지. 어우, 당 h o 우리. 좋습니다. 이번에 가운데에 바라봐 주시고요. 하나. 좋습니다. 마지막 오른쪽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가운데 셋 아우 좋습니다. 이번에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이거 하나, 둘로 할게요. 하나, 둘. 감사합니다. 한번 웃어볼까요 이번에는? 네.